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롤렉스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요 인덱스가 루비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성용 시계이고요 전체 샷을 보면 18K 옐로 우 골드입니다 이렇게 다이얼에도 다이아몬드가 수없이 장식이 되어 있는 시계이고요 베젤의 크기는 약 25mm 입니다 러그쪽 다이아몬드를 보면 이런식으로 되어 있구요 제가 크라운은 작동시켜 보기 위해서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오토매틱 시계이구요 한번 폴딩 클래스프를 열어 보겠습니다 크라운이 있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인은 이 반대편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 18K, 750, 여러 가지. 스위스 메이, 제노바, 롤렉스. 여러 가지가 써 있고요. 롤렉스의 특징이죠. 이렇게 스크류 다운 백이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빼서 돌리면 날짜가 가고요. 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더뺀 상태에서 돌리면 시간이 가겠죠? 롤렉스의 그 느낌대로 약간 빡빡한 느낌. 롤렉스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탁! 가고 넘어갔죠? 이런 식으로. 슝슝 날아다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레퍼런스 넘버 69158둘레길이는1 7 c m 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장식되어 있는 럭셔리한 여성용 롤렉스 데이저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짠